5년 차는 말이죠. 어이 수록곡 계속 들으면서 또멀티가 가능하다죠. 네, 어, 참 일을 하면서 정말 여유가 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시시콜콜 이제 시시콜콜 네 5년 차가 돼서 제이 말은 변하지, 변함이 없네요. 네, 왜 변하지 않는 건가 정말. 자 의문이에요. 네, 그렇지만 이 5년 동안 또 우리 엘리스 여러분도 데뷔 때부터 저희 모습을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5년 차 과연 어떤 모습일까? 네, 곧 보시게 될 겁니다. 보시지요.